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배열의 마지막 경로 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패스 어레이라고 그러는데, 어, 단면을 경로 따라서 이렇게, 음, 패턴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용될 수 있는 경로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뭐, 선은 가능합니다. 폴리선도 가능하고, 3D 폴리선, 스플라인 나선, 호, 원, 타워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요. 선, 선, 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인 선들을 가지고 전체를 경로 삼아서 패턴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는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조인시켜가지고 폴리 라인으로 여러분이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 경로 배열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참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로에 대해서 어, 오리엔테이션은 탄젠트인데 경로에 대한 정렬방법은 아니오로 잡혀있는데 경로에 대해서 정렬도 하겠다 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쵸? 또는 경로에 대해서 노말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따라 흘러가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3D 경로 따라서 이렇게 패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자,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첫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직선입니다. 그냥 개별 선이에요. 요거는 호고형 요거는 서플라인입니다. 폴리선. 아, 폴리선이니까 어, PL 가지고 제가 그린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예, 서플라인입니다. 다 경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자예부터 한번 보죠. AR 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경로 배열을 하겠다는 얘기죠 패스어레이를 하겠다 그럼 경로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선이든곡선이든폴리라인이든서플라인이든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올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경로하고 지금 형상하고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음, 경로에 착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붙이고 싶으면 여러분 기준점을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점을 저는 요점을 잡아보죠 x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경로에 착 달라붙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어, 기준점 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요 경로의 길이 이 간격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시0를 해볼까요 결정되는게 아니라 어떻게요 요 경로만큼 요점이 딱 요점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럴때는 길이 분할로 하지 마시고 등 분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기준점이 요 기준점에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개수만 정확히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얘기고요 행이나 레벨은 선형패턴 직사각형 배열에서나 또는 원형 배열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따로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한 3정도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선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마치 직사각형 배열하고 유사해 보이죠 자 저는 여기서는 일로 해놓겠습니다 레벨은 청청이 쌓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배열 닫게 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죠 그러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이걸 똑바로 세워서 패턴할 수 없을까요? 자 AR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경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은 그럼 밑에 점을 매 미들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분할을 해보죠. 정확히 가죠. 그런 다음에 접선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접선 방향이요. 찍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래를 찍고 위를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가죠 그럼 접선 방향을 이번에는 위를 찍고 아래를 찍겠습니다. 그럼 아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또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접선 방향을. 미들 찍고, 여기 미들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 방향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방식이 약간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저는 아래를 찍고 위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선형 패턴 나온 패턴이 되겠죠? 기준점 설정이랑 접선 방향. 그렇죠? 요 부분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등 분할로 할지 길이 분할로 할지 길이 분할로 한다고 그러면 길이 값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등 분할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곡선 따라 흘러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접선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준점도 중요합니다 자 AR 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경로 곡선 선택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저는 위, 오점을 잡겠습니다. X.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아래 찍고 위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자, 배열 닫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아래, 요, 요, 선 있죠? 아래 선의 미들 포인트가 이 접선에 접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R 하시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경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어디로 잡아야 겠습니다 미들 포인트 잡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접선 방향도 아래 찍고 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로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그쵸? 경로는 곡선이고 밑면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분할 예. 자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따로 흘러가도록 해보죠 AR 시고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경로 배열 하죠 경로는 얘가 되겠죠 막 이상이 흘러갑니다 자 기준점 미들 포인트 잡고요 접선 방향 아래점 찍고 위점 찍으면 이렇게 0차 0차 하면서 언덕 빼기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정렬을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예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항목 정렬을 하면 어떻습니까 곡선의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정렬, 항목 정렬이 체크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분할로 하면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비틀어서 한번 보겠죠. 살짝 옮겨 놓을까요? 이분 설짝 옮겨 놓죠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 하시고요 잠자, 잡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 배열 하죠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준점부터 설정해야겠죠 자 기준점은 전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등분할로 하죠 그 다음에 Z축 방향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하면, 그렇죠? 돼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접선 방향이 잘못 잡혀서 그렇습니다. 자, 접선 방향을요. 이 선의 노말한 방향으로 흘러갈, 그, 접선을 잡아주면 돼요. 찍고요. 저는 이 미들 찍고, 이 미들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두 선이 접해서 흘러가는데, 잡 보십시오. 접선 방향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점을 찍고, 직결을 켜놓고요 저는 이쪽 방향이 있죠 그럼 Y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의 노말하이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접선 방향을 이점 찍고요 위로 잡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든 위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맞죠 접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분홍색 벽돌이 요, 입체적인 경로 따라서 흘러가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는 Shift 키 누르시고,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어요. 자 AR, 객체는 요거면 되고, 박스,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죠? 그죠 자 일단은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도에서 한번 보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뭐 정확한가요? 개념 말고요. 개념을 해놓으니까 자 구분이 잘 안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덩간격으로 일단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한1 50개로 좀 키워볼까요?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요, 원래 씨앗하고 요 윗면, 씨앗의 윗면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면들이 평이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Z축 방향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윗면이 보이죠? 약간 삐딱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가상의 Z축을 바라보면서 Z축의 노멀한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지죠? 그럴 때는 Z축 방향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Z축의 노멀한 방향으로 세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제 투축 항목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우선, 예, 첨성돼쌓는 것도 아니고. <웃음> 좀, 좀 그렇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요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상당히 재밌어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폐곡선 따라서 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오픈된 섬, 오픈된 그, 계곡선 형태의 어떤 경로 뿐만 아니라 이런 폐곡선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AR 하시고요. 객체에 예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경로 이 경로를 찍으면 되겠죠? 엔터. 아, 이 상황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기준점을 저는 아래쪽으로 찍겠습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등분할로 하죠. 그 다음에 그 접선 방향을 저는 아래에서 위로 요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만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접선 방향을 이렇게 찍으니까 이 선이 이렇게 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거니까 저는 이점 찍고 이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린 다음에요. 살짝 뭐그 운동장에 어떤 스탠드 만들어 볼까요? 바깥쪽으로 저는 몇개더 나가보죠. 한 5개. 5개 너무 큰데요 한 3개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 값선 적당하니까 한 30정도로 해놓고요 수준을 만드는 거죠 레벨 자 레벨은 한 3층만 사이 값선 20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빨간색이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정면에서 보면 몇 층이 있는 거죠 1층 2층 3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데가 비어있다는 게좀 아쉬, 아쉬우면 아쉽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미 만든 이 패턴도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본 편집 항목 대치 재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본 편집만 찍고요. 확인. 여기다가, circle, e n 교점에다가, 자, 지럼, d 하시고요.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경로, 배열 이죠 array, p 에서이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준점 잡는 거, 접선 방향 잡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D 캐드에서는 Z축 방향까지 뭐 크게 신경 안쓰여도 되지만은, 요세 가지 있죠. 기준점, 접선 방향, 길이 분할로 할지, 등분할로 할지. 자,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항목 정렬 기능 있죠? 뭐 다네요. 그죠? <웃음> 렇 자, 요런 부분들을 좀 옵션을 좀 신경 쓰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